오키나와에서 온 이문에 일본 여인 토모미한국에来てすでに1週間が過ぎました日本にいた時も故郷の沖縄を出たことがなかったです오늘은 특별히 더 운이 나겠다 할 것이네. 마다 적응하는 거는大変です。寒い天気. 바람이 좋으니모처럼 귀한 손님을 볼수 있겠어. 아직 날이 쌀쌀하니 쌀쌀쌀に... あゴミ袋ってちょっと盛りしげじさんカバンカバンってます旅行を準備したのは結構前のことですセーブをしないといけないことを忘れてしまいました霊魂たちと会話する方法韓国の勉強大部分はとても難しいことでしたこの場所は誰も見つけていくことができない場所 그녀는 산남고 물건너 히치하이킹까지 하면서 어렵게 미인관에 도착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린 산삼을 다린 차입니다. 수원 어디 있을까? 고노차 직접 준비나 셨던데 이곳에 수련생이 한명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어디 수원 모양인데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짐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곳에서 산삼차를 마신 토모미는 잠에 빠져드는데. 복잡한 것은 후에 대해 생각해. 하지만 이상한 꿈을 꾸게 된 토모미는 잠에서 깨어나고. <목소리도> 기모노를본 토모미는 이상한 화상이 뇌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 거사를 치른 모양이던데 신입생들에겐 금기사항이. 유명자 나갔던んです가? 소리가 아주 경쾌하던걸요. 도수다라이데스가? 이곳이 아주 잠시지만 주인을 봐야죠. 졸지에 미인관의 주인이 된 틈몸이.この場所の主人になったしましたのですか。100년 전에는 미인관이라 불렀습니다. 재벌들과 상대하던 조선의 큰 주먹 하나가 배우로 유명세를 떨치던 일본 여인을 데려와 일본인들을 상대로 기념도 노릇을 하게 했지요. 또다시의 상을 보게 되는 토모미 홀레복을 입었어? 상대가 별락이랑 부자였어? 음. 울었어? 입을 펴줄게 잠좀자 이자가가반져서 깼어 내가뭘 나도 좋아 이따가 너. 반가슴이뛰가어이때밖에서이군가 너 <놀람> 엿듣게 되는데 큰일이군요 한창 산에 맛을 알아도 모자랄 판에 그럼 방을 따려둘까요? 둘중 누가 더 괜찮아 보이니까? 예? 하나를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아는 순사가 마음을 잃는 것 같은데 결국 한 여인이 밖으로 불려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우리 방을 같이 써야 하나 봐. 몇 살이야? 소녀리. 우리 친구네. 머릿속에서 본 장소를 찾아온 토모미. 좋았다 기억은 1つもなかったのですか? 우리 다음, 다음 생에도 친구로 계속 보이는 화상 그냥 때문에 화가난 토모미입니다. 수혜 보안아, 나한테 잘 전화도 보냐 싶데 가방도 그름만에 올려드렸지 그러던 어느 날미인관에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만의 주진이 왔다시는데 네? 무슨 차예요? 그게... 말린 산섬으로 만든 건데? 귀한 차네요 선글라스를 벗은 여자의 얼굴을 에? 본 토모미는 놀라고. 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게 세월부질 찾고 있는데 아, 차 때문인가? 다 될까요? 오세요 인진차를 라가なのか 시선なのか 아끼기 마세 오지이 가 직접 비로소 제 주인을 찾은 민인 <목소리> 이렇게 제 주인에게 돌아간 미인관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떠나가는 토모미입니다 제가 이제 습니다또 모두가 웃곳습니다